터 그어서 내 길을 열어서. 내가널 열어서 은터서따라가서내널은터널서내널은터널서터을은 터널은 터널은 터널은 터널은 선을 통해서. 올라오라는 곳으로 계속 으로 계속 그트러져는로 계속 으로 계속 그트러져는로 계속 으로 계속 그트러져는로 계속 으로 계속 로 음글자막 b 워치고, 고만화고어지고내어아지고내 손을 뻗어서을게을해있게내을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게내 손을 가을 수있게내 손을 뻗어가서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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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, 으아, 으아, 으